지난 영상에 이어서 툴을 좀더볼 건데요. Okay. 좀 재미있을 수 있어요. 먼저, 앞에서 봤던 툴을 다시 한번 보는데요. I need to sleep. 나는 잘 필요가 있어. 뭐, 어렵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건 뭐냐면요. need도 동사고, to sleep에 있는 이 sleep도 동사처럼 쓰일 수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동사라는 거는 뭐든지 이 행위를 주체하는 주어가 있어요. 진짜 동사면 은 주어이고 동사가 아니더라도 이 행위를 주체하는 주관하는게 있기 때문에 이걸 여기서는 그냥 주체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 need의 주체는 주어죠. I가 되는 게 맞아요. 즉 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sleep도 주체가 있을 수 있겠죠. 누가 자는 거죠? 이것도 너무나 당연하지만 I예요. 내가 필요한데 내가 자는 게 필요한 거죠 뭐 이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예요 이 당연한 이야기를 왜 했냐면 이 to sleep의 주체가 다른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냥 to 앞에 그 행위의 주체를 바로 넣어 주기만 하면 돼요 이거를 그냥 한국에서는 의미상 주어란 용어를 쓰기도 하죠 그래서 앞에 I need to sleep 나는 자는 게 필요해 인데 나는 필요해. 필요한 건 난데 내가 자는 게 아니라 너가 자는 게 필요해. 할 때는 you를 넣어서 I need you to sleep.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 개념 어렵지 않죠. 그래서 나는 필요해. 네가 자는 게. 그러니까 잠좀 자면서 일해라. 이런 뉘앙스로 쓸수 있겠죠. 이 개념을 조금 더 설명하면 여기에 다시 말하면 이 to의 주어, to의 행위를 주체하는 주어를 앞에 의미상 주어죠. 주어를 썼기 때문에 여기에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그림처럼요. 그래서 I need you to go. 그래서 우리 보글리시 교재에서는 이걸 도형으로 표시할 때 이렇게 비동사가 숨어있는 느낌으로 앞으로 이렇게 표시할 테니까 이게 나오면 아이 to나 ing의 행위의 의미상 주어가 앞에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으로 의미를 받아들일 때도 I need you to go. 그러면요. 나는 내가 필요해. 그러니까 너죠. 너가 필요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즉 동사 need의 영향력 범위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뒤에까지 연장이 돼서 I need you to go. 네가 가는 게 필요해 라는 거. 그래서 이 보글리시에서는 이 동사로 인해 따라오는 말들을 following verbs라고 표현하는데요. 뭐 용어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여기까지 영향을 준다 예요 그래서 해석할 때도 사실 좀 주의를 요해요 예를 들어서 love 라는 동사 사랑한다는 love 라는 동사도 이렇게 쓰이거든요 I love you to study English 하면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가아니고요 네가 공부하는 걸 사랑한다 예요 근데 좀 거기에 사랑한다 를 붙이면 좀 어색하죠 like 보다는 좀더 강렬하게 원할 때 love 를쓸수 있는 거라서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바꾸면 나는 네가 공부 좀 했으면 좋겠어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나는 영어공부할 너를 사랑한다. 뭐 나는 너를 사랑한다. 영어공부하려고 로도 쓰일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요 밑에 이런 문장 구조를 가져온다는 라걸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쓰일 수 있는 동사들이 이제 앞에서 봤었던 동사 바로 뒤에 to가 어울렸던 그 동사들이 주로 이렇게 쓰입니다 그래서 I expect you to study English 혹은 I want you to study English 이런 식으로요 그 외에 like나 혹은 love 같은 동사들도 이렇게 쓸수 있다는 라거 알면 되고요 만약에 이제 이 뒤에 to가 아니라 ing가 따라오면 뜻이 좀 바뀌어 지겠죠 I love Tom studying English 그러면 나는 영어공부하는 토음을 좋아한다 일 수도 있고 아니면 문맥에 따라서 I love you studying English 하면 나는 너를 좋아한다 영어공부 하면서 일 수도 있는 거겠죠. 이런 것들에 대한 정리는 뒤에서 또할 테니까요. 여기서 좀 어려워 보이거나 이해가 안 되더라도요. 그렇게 지금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야 이걸 왜 나, 나만 모르고 있지? 자 조금 더 진도를 나가 보겠습니다. 결국 동사 뒤에 따라오는 직접 따라오는 게 아니라 조금 뒤에 따라오는 투는 이렇게도 쓰일 수 있었지만 또 다른 형태로도 쓰일 수 있거든요. 그거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아까 방금 공부했던 I need Tom to study English와 같은 문장 구조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요. 다시 말하면 여기 마치 비동사의 느낌이 숨어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되는 그림이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I need Tom to study English를 보면 이제 1번과 같은 문장 구조를 떠올려야 되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사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요 I need Tom to study English 했을 때 문맥에 따라서는 나는 영어 공부하려는 Tom을 필요로 하다 일 수도 있거든요 이럴 때는 톰이 좀더 강조되겠죠. I need Tom to study English.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일반적으로 I need Tom to study English는요, 요 1번과 같은 뜻이 더 많아요. 왜 여기가 1번이냐면, 요 앞에 1번이라서 여기도 1번이라고 적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어, 어떤 때 1번이고 어떤 때 2번이야? 이걸 어떻게 구별해요?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요, 사실 고민할 필요가 의외로 없는 게 뭐냐면요. 만약에 듣는 사람이, 듣는 사람이 1번인지 2번인지 구별을 못하면 그건 듣고 있는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말한 사람의 잘못이에요. 즉, 말하는 사람이나 글을 쓴 사람이 잘못이라는 거죠. 1번과 2번은 문맥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그래도 더 명쾌하게 구분하고 싶다 그러면 방법이 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 이번과 같은 문장 구조는 좀더 풀면 돼요 물론 이것도 뒤에서 공부할 거예요 이런 형식의 문장을요 I need Tom who is going to study English 이런 식으로 늘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글을 쓰거나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무엇이 됐든 문맥으로든 아니면 이렇게 문장을 풀어 쓰든 말하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또 하나의 형태가 있을 수도 있어요 I need Tom to study English 하면은 나는 t 이 필요해 영어 공부하려고 일 수도 있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맥에 따라 구분을 하거나 아니면 요 t 앞에 콤마를 찍어 주면서 구분을 하면 돼요 여기에 더 추가적으로 이 3번과 같은 문장 구조에서 좀더 알아두면 좋은 게 뭐냐면요 재밌어요 이것도요. Meet. I met Tom to study English. 하면 여기서 동사의 의미를 포함하는 거는 진짜 동사 meet의 과거인 met도 동사고요. To study 여기서 study도 동사잖아요. 즉 행위의 주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3번과 같은 문장 구조라면 I met Tom. 나는 Tom을 만났었지. 영어 공부하려고 이렇게 to가 부사 덩어리 뭐뭐 하려고 인 느낌일 때는 당연히 이 투스터디의 주체는 주어가 되겠죠 내가 공부하려고 만난 거예요 그래서 need 와 같은 동사가 쓰이면 당연히 요 1번 1번과 같은 문장 구조인데요 need 와 같은 동사가 아니라면 당연히 3번과 같은 의미로 쓰일 때가 훨씬 더 일반적이겠죠 그래서 이 3번과 같은 것들을 좀 연습하고 지나가 볼게요 I met Tom to study English 해가지고요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나는 톰을 만났었지 이 문장 행위의 방향성이 To study English 영어 공부하려고야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예문을 좀더 보시면 People fly to 제주도 to save time. 사람들은 제주도로 가지 인데 어떻게 가냐면 fly 날라가지즉 비행기를 타고 가지에요 to save time 시간을 아끼려고 뭐배 타고 가는 것보다 훨씬 빠르니까요 이렇게 어디에 뭐로 가지 할때꼭 go를 쓰는 게 아니라 비행기를 타면 fly 걸어가면 walk to 운전해서 가면 drive to를 쓸수 있다는 라거 알면 되고요 또 연습을 더 해볼게요 이런 문장구조 I was there to look for you 나는 거기 있었어 너를 찾으려고 또 보면요, The king lived, 왕은 살았었지, to be hundred, 100살까지 살았었지,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I was born to love you, 나는 태어났지, 너를 사랑하려고, 오, 이 말은 멋있네요. 별도로 이런 문장 구조도 친숙해져야 되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공부하는 주인공은 이 문장 구조였죠. 그러니까 이것도 연습을 하고 맞춰 볼게요 I love Tom to study English 와 같은 문장 구조였어요 그러면 좀더 예문을 보고 지나갈게요 I want you to love me 나는 너를 원해 너를 원하는 게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기를 원해 요자 해석하는데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I expected this class to start soon 나는 이 수업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이 수업이 곧 시작되기 빨리 시작되기를 예상했어 이런식으로 expect 는 기대 보다는 예상했다 라는 의미가 좀더잘 어울려요 조금 더 볼게요 people need the movie star to act again 사람들은 필요로 해그 무비 스타 그, 그 영화배우가 연기를 다시 하는게 필요해 뭐 사람들이 이 사람의 연기를 보고 뭐 용기를 얻었거나 뭐 그럴 경우 이런 문장으로 쓸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want 같은 동사는요. 꼭 to만 쓰는 게 아니라 현대 영어에서는 이런 식으로도 많이 써요. pp나 일반적인 형용사도 따라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I want you back. 나는 네가 돌아오길 원해. 뭐 이런 식으로도 쓸수 있다는 라거 그냥 참고로 알고 여기서는 일단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많은 동사들이 막 이렇게 복잡하게 쓰이는 게 아니라 주로 want 같은 동사에만 해당되는 거니까 그렇게 어려울 일은 없을 거예요. 자 우선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